약 1300북은 해상에서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중심, 중심 최대풍속 초속 1 8 m 강풍반경 2 3 0의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13외속도로 동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태풍 남마돌은 이날 오후에 북진하기 시작해 이후 북서쪽으로 방향을 튼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19일 오전 3시께면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280북은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 유적지의 이름이다. 제14호 태풍 남하돌 예상경로 출처, 기상청 제14호 태풍 남하돌 예상경로 출처, 기상청 태풍 남하돌이 어디로 향할지는 북위 30도를 지나는 시점에 전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와 일본 기상청 JMA 유럽층 기예보센터 ECMWF 등도 태풍 남하돌의 19일까지 예상경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상청과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다만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 난마돌이 21개 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입파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31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7미터, 강풍반경 220배 강고왕 세력을 유지한 최시속 12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무이파는 오는 15일 새벽께 중국 상하이 인근 내륙으로 상륙해 북상한 뒤 17일께 칭다오 인근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이다. 또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반 북동쪽 약 2340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 7 0 h p a